네, 안녕하세요. 희망과 용기, 박희용입니다. 에, 핵심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일곱 번째 시간을 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볼 문제는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그 여, 여섯 번째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 다섯 문제 골라서 풀어봤고, 정비사업의 후반부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해서 가론에 들어갈 내용인데 바르게 내열된 것. 동의받는 사항이니까 동의가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 정비사업 조합 관련해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되죠. 인가는 시장공사한테 인가 받아야 되고 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소유자4분의3 면적 2분의 1 그리고 재건축인데 단지 안에서 하는 재건축일 때는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 등을 받는 거고 재건축 사업인데 단지 밖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 단지 밖에서는 동이 없죠 주택단지 아니면 101동 102동 동이 있으니까 동별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단지 밖에서는 동이 없기 때문에 토지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를 받는데이 숫자가 좀 약간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 기억할 때 숫자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동의를 받을 때 면적과 총수가 나오면 도시개발법은 항상 면적이 우선한다 그랬죠. 도시개발법은 땅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면적 우선이고 반면에 정비법에서는 이 동의와 관련해서 면적과 총수가 이렇게 나란히 나오면 항상 총수가 우선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가 높은 동의가 항상 면적 우선이다 정비법은 총수 우선이다. 여기 틀이 딱 기억이 돼 있어야 돼요. 정비법에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 동의받는데 동의가 4분의 3, 2분의 이렇게 나오면 정비법은 항상 총수가 우선하는 거니까 큰 쪽이 토이등소자 청소, 작은 쪽이 면적이 되는 거니까 요 기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동의를 배울때 이런 표현들을 굳이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자 자체만 기억하면 의미는 다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재개발 동의는 그냥 토의동수 자른 거 빼버리고 그냥 4분의 3 2분의 1 동의다 이렇게만 외워드면 됩니다. 재개발 동의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인데 단지한 동별 화반수고 단지 전체로는 4분의 3 4분의 3 동의고 단지 밖에 재건축은 4분의 3 3분의 2 동의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숫자만 기억하면 재개발 큰 쪽이 4분의 3이 총수 작은 쪽이 면적 단지 밖에 재건축도 큰 쪽이 토이동술자청수가 되고 작은 쪽이 면적이 되는 거니까 숫자를 중심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 하면 어, 이 동의가 재개발도기는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인데 단지 한 동별과반수 전체가 4분의 3, 4분의 3. 단지 밖 재건축은 4분의 3, 3분의 2. 그래서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꼭 외워두시고 이제 외웠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웃음> 첫 번째는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동의받는 거죠. 재개발 동의니까 4분의 3, 2분의 1이 되겠죠.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면적은 2분의 1. 두 번째 재건축인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에 단지 밖에. 단지 안에서는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이 되죠. 단지 밖이기 때문에 4분의 3, 3분의 2죠. 그래서 토지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는 거죠. 숫자 해당되는을 찾으면 재개발은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은 단지 박 4분의 3, 3분의 2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외운대로 그냥 푸는 거니까 꼭 외워보시고 다음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할 때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이소유자수 이 동의받을 때 토의 등소자 수를 세야 되는데 산정 기준이 다음과 같죠. 동의 산정 기준으로 공유는 그냥 한 명으로 보는 거죠. 한 사람이 다섯 필지 건물을 소유했을 때도 그냥 한 명으로 토지의 지상권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1인 건축물 소유자 1인 이렇게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합해서 1인이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을 토의 등소자로 본다. 여기까지 일일이 기억할 게 아니라 토이등 소유자 순으셀 때는 그냥 다한 명으로 셌다.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거나 여러 사람이 하나를 공유하거나 토지 지상권이 있거나 따질 것 없이 다한 명이다. 하나만 주의하면 되는데 토지와 건축물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이때만 각각을 1인으로 세요. 토지 소유자 1인, 건축물 소유자 1인 이거 하나만 주의하면 되는 겁니다. 동의받을 때그 토이등, 토이등 소유자 통 어. 수를 셀때 기준 다한 명으로 셉다. 다만 토지와 건축물만 각각 센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이런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리는 거죠. 재개발 사업이고 동의자 수를 선정하는데 다음 다음에서 선정되는 토의동소자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하나씩 세 보면 되는데 첫 번째 A, B, C 세 명인데 공유를 했죠. 그러니까 공유했는데 이 중에서 한 명만 고, 공유는 대표 한 명만을 토의동소자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일필지, 그, 공유한 일필지, 여기까지는 한명 있고, 근데 여기에 주택이 지어져 있어 건축물이 지어져 있고, 주택을 따로 D라는 사람이 소유했으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각각을 센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1인,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1인을 또 세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필지의 나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2한 e. 사람이 다수 필지를 소유하더라도, 그냥 한 명을 센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한 명이 또 있고. 세 번째로 일필지의 나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F가 있고 그 나대지의 지상권자 g 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각각을 세는 게 아니라 합해서 센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을 토지 등 소자로 본다. 그래서 총네 명이 되는 거죠. 이게 공유자 중에서 대표 한 명. 그다음에 건물을 소유한 한 명. 그리고 필지 여력 갖고 있지만 한 명으로 지상권자와 합해서 또한 명으로 그래서 총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다음 8번 문제를 보죠. 조합 총회의결사항 중에서 대연회가 대응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 그래서 먼저 정리 하죠. 자 대연회가 있고 이 대연회가 도시개발법에서는 50인 이상일 때 대연회를 둘수 있는데, 정비법은 100인 이상일 때 대연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먼저 또 구별해놔야 돼요. 이제 도시개발법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5글자니까 50인, 이렇게 기억했죠. 50인 이상일 때 두는 거고, 정비법은, 그 정비법을 원래대로 읽으면 10글자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글자. 열글자라서 100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대의원 구성부터 구별해놔야 됩니다. 도시기별법은 50인 이상일 때둘수 있다. 정비법은 10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도야 한다. 대의원회가 하는 일은 조합이, 총회에서 할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가 할, 일, 할 일을 대행, 대신하려고 대의원회를 구성한 건데, 다만 총회에서 할 사항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이거는 대행 못 하는 거죠. 정리법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사항이 많아요. 정관, 임원 합병, 해산 등이등 등 속에 많은 게 있는데 이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요네 가지 중에서 뭔가를 바꿔서 속이는데 이네 가지는 도시별법에서도 똑같이 대응할 수 없는 거니까 도시별법, 정리법 합해가지고 대안회가 대응할 수 없는 사항이 정관, 임원 합병, 해산이라는걸꼭 공통으로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지만 해산의 경우, 해산의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해산하는 거는, 이거는, 대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것도 주의해야 되죠. 왜냐면, 하 중간에 해산하는 거야 심각하죠. 그러니까, 대현원회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지만,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해산하는 거야 단순한 요식행위니까, 대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주의하면서, 정관 임원합병 해산, 이걸 기억해두면,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이제 조합형 문제가 나오면, 가장 확실한 걸 하나 딱 찾아야 돼요. 이그 중에 임원은 대응할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니은번에 조합의 해산 해산을 대응할수 없죠. 그런데 여기는 사업이 완료돼서 해산하는 거니까 이건 대응할수 있는 거죠. 근데 물은 거는 대응할수 없는 걸 골라라고 돼 있으니까 니은번을 빼 버려야 되죠. 그래서 니은번을 쭉빼 버리면 답빠지고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거 하나를 고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 완료로 인한 회사는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디글 리을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 몰라도 답이 그냥 나오는 거죠. 정비 법에서는 이런 거 말고도 많은 거를 대응할 수 없도록 두고 있는데 한마디로 조합안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건다 대응 못합니다. 사업비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정비사업 전문 권리업체 잘못 선정하면 이러다 잘못 일하면 조합원들한테큰 피해를 주죠. 그래서 이런 거다 대응 못하게끔 두고 있는 겁니다. <웃음> 답은 3번이고 다음 구번 문제입니다. 정비법 영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에 시행자,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구수 등에게 준공인가를 받는다. 정비법에서는 인가를 받거나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등 전부 다 시장구수 등에게 가는 거죠. 조합설립인가도 시장구수 등. 추진위원회 승인도 시장구수 등에게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중공인가다 시장구수 등한테 받죠. 1번은 맞고, 2번에 시장구수 등은 중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할때 동별, 세대별 또는 구역별로 허가를 할 수가 있다. 맞는데, 이 준공 중공 전에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 이게 주택법으로 치면요. 임시 사용 승인과 같은 개념의 임시 사용 승인, 보통은 중공전에 사용하면 안 되죠. 다 예배를 두고 있어요. 주택법에서, 주택법에서는 사용금사가 떨어지지 않았어도 임시사용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정비법에서는 중공인가전이라도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법에서 임시사용승인할 때 동별 또는 구획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합니다. 동별로 구획별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가능해요. 정비사업이라는 게 주택법하고 유사하죠 어차피 아파트 를 짓는데 정비사업은 노후된 아파트 를허나내고 새로 졌다 이거고 주택법은 처음부터 아파트 를 새로 어서 분양하는 거고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과 비슷하게 사용허가가 있는 거고 그 사용허가의 방법도 동별로 세대별로 구역별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3번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입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은이정구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는데 잠깐 먼저 정리를 하죠.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해제되는 게 크게 보면, 어, 세 가지 해제가 있습니다.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의무적 해제가 있어요. 이건 아직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그 경우가 여섯 가지가 또 있는데 아직 정리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비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있습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해제해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세 가지 해제가 있는데 해제된 것으로 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거는 중공인가 받으면 공사 다 끝난 거죠 중공인가 고실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도시별법이나 정비법이나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다 기본적으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중공인가 고실의 다음 날 해제된 것을 보는데 단 관리처분 계획을 수입할 때는 중고인가 끝나고 나서도 할 일이 남아있죠. 소유권 이전도 해야 되고 등기청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 관리처분 이 수입했을 때는 이전고시 즉 소유권 이전고시 까지 다 돼야만 사업이 끝나게 되니까 이전고시를 다음날 해제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역이 해제가 됐지만 조합은 존속 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역은 이때 중고인가 고시가 되면 그 다음날 해제가 되고 이정고시가 있고 나면 그 다음날 해제가 되는데 이정고시 이후에도 조합이 할 일이 남았죠. 등기도 하고 청산한다고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조합은 해제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문제로 가서 3번문명 다시 보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부역지정은 이정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는 거죠. 원칙은 중공인가고실의 다음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니까 이전고실의 다음 날 해제 그래서 맞는 거고 4번에 중공기가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을 본다 이게 틀린 거죠 구역은 해제돼도 여전히 조합이 등기도 하고 청산도 해야 되니까 조합은 여전히 존속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에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수익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있은 날의 다음 날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 수립했을 때는 중공인가 받고 공사하료 고시가 있고 나면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는 고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전 고시라고 하는 거고, 이전 고시가 있으면 따로 등기 안 해도 다음날, 저절로 취득하게 되는 거죠. 도시기관법도 판지 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다음날 취득하죠. 정비부터 똑같은 겁니다. 이정고시가 있고 나면 다음날 취득한다. 맞는 거고. 답은 4번이죠.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틀린 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요중에서 확실한 걸 하나 골라야 되는데 니은 번은 조금 아까 봤으니까 확실하죠. 중고인가에 따라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이때 조합은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그랬죠. 조합도 해산된 것을 본다 틀렸으니까. 일단 니은 번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니은 번이 들어가 있는게 2번하고 5번하고 그 다음에 3번까지 니은 번이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결국 이제 기억과 디귿을 각각 판단해야 돼요. 근데 기억이 기억과 디귿이 다 틀렸는지 아니면 둘다 맞는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기억 번은 좀 길고 디귿 번은 좀 짧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옳은 거 찾아라. 긴 쪽이 확률이 높고 틀린 거 찾아 라 짧은 쪽이 확률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디귿 번을 먼저 보면 정비사 배관에서 소유권 이전 거시가 있을 날부터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은 다른 느낌을 할 수가 있다. 자, 요, 요거는 먼저 정리라고 보죠. 소유권 이전 후에, 그, 소유, 그 공사 끝난 다음에 그 후속 조치로서 소유권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할 때는 공사가 일단 끝나야 되죠. 공사할 고지가 있고 나서 지체 없이 측량부터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분양받을 자한테 통지해서 이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고시가 적돼 있고 그걸 이전고시라고 하죠 이전고시가 있고 나면 그 다음날 취득하게 되죠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는 시행자가 일관해서 촉탁본을 신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등기를 지체 없이 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가 있고 나서 10살내 등기를 촉탁신청하는데 정비법은 지체 없이 등기하는 거고 다른 등기가 제한되죠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고 나서 시행자가 촉탁한 이 등기 이 등기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못한다. 도시개발법도 이건 마찬가지죠. 도시개발법에서도 환지처분 공고가 있고 나서 등기까지는 다른 등기를 못한다 라고 제안을 둔 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그 이전고시가 있고 나서 등기까지는 다른 등기를 못하게 되는데 앞에 문제를 다시 보면 정비사회관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고 나서 이전고시 그때부터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기가 없어도 저당권 등에 다른 등기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등기 못한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요 디귿 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 있고 디귿이 틀린 거 그러면 답 당연히 5번이 돼야 되죠 뭐 기억 번까지 다, 다 틀린 게 없으니까 기억 번은 번화만 맞겠죠 답은 5번인 거고 그, 기억번 확인해보면,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해당 정비사업에 관해서 공사가 준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중공인가를 받아서 대지건축물을 별로 부정받을 적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건데, 이것도 어느 법이나 이런 예외를 둡니다. 건축법에서는 원칙은, 그, 건축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사용승인은 공사 전부가 끝났을 때 받는 거예요. 다만, 하나의 대지에 두개 이상 건축을 건축한다. 동별로 사용 승인 받는 게 가능합니다. 또, 주택법에서도 사업이 모두 완료됐을 때 사용 검사를 받는데, 동별로 사업개승 받았다, 공구별로 사업개승 받았다, 공구별로 사용 검사 받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사용 검사 받는 것도 가능해요. 그것처럼 정비 사업이 모두 끝난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전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중공 인간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도 이전해서 미리 들어가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좋은데 모른다 하더라도 니음 번을 확실히 틀렸으니까 니음 번을 기준으로 뭐 디귿 번 틀린 것만 찾으면 답이 5번이 되는 거니까 이상 조합형 문제에서는 확실한 거를 하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시범까지 풀었고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건축법의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